안녕하세요. 많이 기다리셨죠?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템플릿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템플릿은 바로 유튜버를 위한 아웃트로와 인트로에 사용할 수 있는 구독버튼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. 사진과 텍스트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. 템플릿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? 네 이렇게 오늘은 튜토리얼이 아닌 템플릿을 제공해 드렸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앞으로 저도 이 템플릿을 제 유튜브 영상에 한동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